안녕하세요. 오늘은 쭈꾸미 떡볶이를 하려고 준비를 해버렸어. <웃음> 떡, 이가 600g인데, 순살 떡볶이. 물에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다 좀 담가 놓고. 담가 놓고. 쭈꾸미인데요. 이 쭈꾸미는 이 안에 이렇게 혼자 뒤집으면 요거는 빼내야 돼, 이거. 요거. 빼내고. 눈알도 자르고. 눈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빨 있으니까 이거 꼭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식으로 소금을 좀 넣고 보물조물 보물. 조금 겁이 많이 나오잖아요 파큰거 하나 정도 어묵 오뎅 세개어묵은 이게 이제 끓으면 이게 커지거든? 그러니까 한번 더. 잘게. 먹기 좋게. 너무 크니까. 너무 잘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응. 어, 탈피는 커. 양파도 반 개만. 오늘 쭈꾸미가 많아서 고추장을 한, 수, 한 큰술 반 정도 넣어야 되겠어. 요 하나 반. 설탕도 하나 반. 고춧가루는 두개 카레가루 카레가루 하나 간장 간장도 하나 반 물을 조금 붓고 묻혀야 되겠다. 아, 파을 볶다가 아, 쭈꾸미를 넣고 우리 쭈꾸미를 많이 넣었어요 쭈꾸미를 많이 먹으려고 <웃음> 양파도 넣고 이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지면은 양념장을 넣고 딱 여기까지 쭈꾸미 볶음이네? 응? 이게 쭈꾸미 볶음? 응. 음. <웃음> 쭈꾸미 볶음! 물을 이제 적당히. 얘는 어묵도 넣고. 떡은 너무 많냐? 응? 떡은 너무 많아? 맞나? 많아, 다 넣어. 응. 음. 먹다, 먹고 남으면. 또 내일 먹어. 그다음에 음... 메추리알 좀 넣어주고 끓으면 돼. 음. 응. 다 끓었을 때 치즈 딱두자딱 올려볼까? 치즈? <웃음> 응. 뚜껑. 딱 맞지. 어, 딱 맞네. <웃음> 딱얘 뚜껑이는. 어? 얘 뚜껑이야. 응, 딱 맞냐 게 <웃음> 짠. 아, 맛을 조금 보고 조금 싱거워서 굴소스를 조금 넣을게요. 굴소스 이런구만. 이러면 쭈꾸미 떡볶이가 완성 조금 달달하게 드시려면은 설탕을 한두큰술 정도 넣어야 되겠어 이거는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렇게 달지 않은 게딱 좋아. 음. 좋지? 응. 음. 음, 단거 싫어하니까. 우리 아들이 단 거를 싫어해요. 국물도 또 먹고 우리는 오늘 이 쭈꾸미 떡볶이로 저녁 식사예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응? 사구아 응, 이사 응, 응. 그거 깔아 깔아. 내다 깔아. 간딱 좋은데? 응간 음, 딱. 맞다. 음. 밥뭐그건먹을거니까까만